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읊조려볼까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 중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말씀은. 나는 네 아버지야 그런 의미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 음. 빛과 어둠 또 평안과 환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생각이 안들 때가 많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너한테 꼭 필요해서 음. 아버지인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다 음. 그래서 빛도 좋고 평안도 좋지만 어둠과 환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것으로 아하. 받아들이는 아하. 네. 그 음. 마음을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아하. 음. 그러니까 나한테 닥쳐오는 좋은 네. 일, 나쁜 일 모두가 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 필요하기 거잖아. 때문에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네. 좋은 일 나쁜 일 우리한테 다 필요해서 주시는 순서라고 지금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도 방송 진행하다 보면 네. 어,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약간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극심한 고난과 환난에 처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그 네. 환경을 우리가 피하거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환경은 피하거나 바꾸지 못한데 음. 마음까지 상해버리면 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고 계신 건 절대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결과를 아니까 그러지 정말 노예로 끌려간다는 건 자기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요셉의 경우 말씀하시죠 네. 네. 다니엘이 프로로 가거나 새 친구들이 뭐 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음. 던져진 건 피할 수 없는 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 환경은 바꿀 수 없을지 않죠 음. 그 환경 자체도 너무 불행한데 음. 이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못해서 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아하.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네. 환경은 못 바꾸고 음흠. 육신이 괴롭고 음흠. 가족을 못 만나고 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일이 너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처럼 음. 해결할 길이 없는 음. 이 상황은 못 바꾸지만 마음까지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끝장이라고 음. 그 생각한다면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상황은 못 바꿔도, 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일이다. 음. 그래서 음. 내가 육신은 괴롭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오해하는 것, 음. 또 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이런 건 내가 모, 내 맘대로 못하지만 내 마음, 음. 내 마음의 두려움, 음. 염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관한다는 그릇된 생각만큼은 바꾸자. 음. 음. 음. 형들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음흠.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음.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주님이 이 일에도 주관자시다 음흠.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지만 음. 마음의 여유와 행복만은 빼앗기지 말자 아멘.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너무 두려워하고 음. 인생은 끝장내려고 하고 음. 또 사람을 의지하거나 원망하면 음. 이중으로 손해라 이중으로 음. 이 현지 육신의 고통이나 환경의 고통은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음흠. 그 고통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족한 것으로 받아들이되 음. 마음만은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환경이 나를 중환하지 못한다 음.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배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네. 그걸 하나님의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게 네. 하나님 마음이 그 t 죠너희 n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를 괴롭히는 걸 음. 바꿀 수는 없다 그 환경 그러나 이 모든 게 나를 of a 는 하나님이 주 bit of a little bit 하거나 l i 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는 e b 으로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읍조리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또 확신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